목장원 산책로에서 만났어요. 모기에 물렸는지 극적이네요. 주우 기지개도 펴고 참 귀여운 고양이네요. 고양이가 재롱을 부리는 것 같아요. 고양이가 대답을 하네요. 아니, 고양이 귀에 모기가 가득? 이제는 편히 자리 잡고 쉬려나 봅니다. <웃음>